안녕하세요 먹불리 엄마입니다 어, 제가 늘 니트 보관을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이제 몇 년만에 옷을 다시 입어도 제가 이렇게 보관을 잘 해놔서 그런지 항상 새 옷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입을 수 있어서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폴리백을 어,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대중소가 있거든요. 더큰 것도 있지만 되게 큰 거는 음, 걸어두니까 이제 대중소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준비를 구입을 해서 어, 몇년 동안 이렇게 쓸수 있어요. 걱정 없이 재활용도 가능하고요. 어, 재활용도 가능하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폴리팩을 한번 사놓으면 된게 굉장히 오래 써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방습제도 요새는 방습제가 너무 많이 이제 택배 같은 물건에도 들어있고 모든 물건에 많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제가 이 방습제를 이렇게 많이 제가 모아놨다가 아, 이제 니트 보관할 때 이렇게 한두 개씩 넣어서 제가 이렇게 옷을 보관을 해 놓으면은 한해 걸러서 입거나 뭐몇년 있다 입어도 옷이 이제 새 옷처럼 계속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 뭐 저렇게까지 해 놓나? 하지만 옷 보관 옷 정리할 때도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니트뿐만이 아니라 어, 멘투 맨티 같은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애들 거는 그래서 저는 난방 같은 것도 어, 옛날에는 데려서 이렇게 걸어놨더니 막 누래지고 목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될수 있으면 다 이렇게 접어서 폴리백에 넣어서 이렇게 방습제 넣어서 보관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옷이 고대로 있고 그리고 요즘은 다 이렇게 집에 스팀 다리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꺼내서 슬쩍만 다려서 입으면 어, 옷을 항상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번 어, 제가 항상 늘 하는 옷 보관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 옷도 제가 한 3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관을 잘해놔 가지고 옷이 뭐좀 같은 것도 안 쓰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또 이렇게 니트가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보관할 때는 먼지 롤로 한번 이렇게 털 같은 거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요 제가 이거를 이거는 제일 작은 사이즈에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굉장히 번거로우실지도 몰라요 <웃음> 근데 이렇게 한번 해 놓으면 옷도 정리할 때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바람통 하라고 요만큼은 잘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사이에다가 이렇게 한두 개씩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보관해요. 바람 빼서 샴푸로 조물락 조물락 빨라 빨아서 이제 먼지로 한 다음에 맨 처음에는 되게 번거로우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틀이 잡혀 있으면. 옷 보관하는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해 바뀌어서 옷장에서 옷 여름에서 겨울로 또 바꿔 놓고 할 때도 이렇게 해 놓으시면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옷을 다 이렇게 해 놔요 거의. 거의 이렇게 한 다음에 방습제를 한두개 정도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 줘요. 넣어 준 다음에 이렇게 보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니트 이렇게 입고 뭐한해뭐옷 많으니까 막 여러 번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입고 세탁하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다시 제가 보관을 해 놓으면 애들이 항상 옷 입을 때도 엄마 새옷 입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아요 그러거든요. 옷을 이렇게 니트도 항상 제가 이렇게 해 놓으면 은 애들이 니트 갑자기 끈에 입을 때도 뭐가 어디 있는지 보여서 참 좋아요. 꼭 항상 폴리백에 넣어서 방습제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면 이거 매년 안 입고 한 2, 3년에 한 번씩 입어도 옷이 그대로야. 저는 애들 맨투맨 티셔츠도 되게 분량이 많잖아요. 크잖아요. 옷이 크기가. 그럼 저는요, 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애들이 한 개씩 쏙쏙 빼서 잘 입어요. 그리고 저 빨면 또요 고봉제에다 그대로 또 이렇게 넣어놓고요. 그러니까 항상 옷장 정리가 깨끗이 돼 있어요. 서랍에다가 요렇게 보관해 놔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개씩 빼서 뭐한 일주일 정도 하다또 세탁해서 다시 넣어놓고 다른 스카프하고 그래서 저도 스카프도 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다 니트죠 니트 저는 니트 이렇게 다보 제가 오늘 이렇게 니트 보관하는 법을 보여 드렸고요. 어, 맨 처음에는 일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매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옷 같은 거 보관하기도 되게 쉽고요. 항상 옷장이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이었습니다. 먹부이 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